보이지? 진짜네 응한번보이나 응. 응. 반짝반짝 하잖아 여기 그지? 어. 응3번이할줄이제 응. 응. 저렇게 반짝반짝 한다는 거 이제 거기가 그 매끈해졌다는 거잖아 응. 그 당구공처럼 응. 응. 그러니까 이제 딱 줄하고 딱 만나면 접점이 하나가 응. 딱 생기는 거야 응. 그 소리가 밝은 소리가 난다고 응. 이거면은다 광이 나잖아 응. 다강이나잖아어떻게 응, 되나? 이렇게, 해야 되나? 좀더거저 반짝반짝 거 저거, 저거, 저거, 따따따 잡고 치는 거 어때? 어, 소리가 음. 완전 맑아졌지? 아까는 석석 껍질꺼질 했는데 지금은 해봐봐. 맑아지기도 맑아지고, 걸리는 느낌 없지? 그 그래. 그래, 소리가 선명해졌지, 그지? 똑같이 치는데. 응. 계속해, 다음. 음, 줄을 약간, 약간 누른다는 느낌이 그렇지, 그렇지. 그지? 아이들 좀 더. 신경 써. M은 잘하고 있고, 아이 그렇지. 똑같은 소리가 나게. 그렇지. 밑에 줄. 똑같은 소리가 나게. 아이하고 M이 똑같은 소리가 나게. m 이 약간, 까랑까랑 하잖아. 그지 응. 네. 그렇지 그렇지. 간거는 음, 약간, 모양을 조금 잡아줘야 돼. 약간, 약간, 하고 약간, 약간, 약간, 약간, 약간, 약간, 약이 약간, 약간, 약간, 약간, 약는좀더 두꺼운 소 약간, 나고 약은 약간, 약은 소리 약간, 그지? 이런 손톱 모양을 좀잡아려고그 다음에 하자. 이번에 딴다다단. 손톱 거는 건 똑같아야 돼. 천천히. 따따따따 따따 따. 소리 크고 분명하게. 빨라도 다 걸어야 돼. 위에 줄.